싱크. 한쪽에서는 짜글이를 끓이고 있고요. 또 한쪽에서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. 밥이 아직 다안 돼가지고 떡을 넣었어요. 떡 넣고, 저게 부대찌개 같이 치즈에 들어간 게좋아서요 이건 안 돼. 이건 밥도둑이야. 이거 음. 고기인데 치즈에... 이렇게 밥이 다 되었어요 현미하고 섞은 밥이 김치 공짜 국두이 네. 내일이면 더 맛있겠다 김치 지금은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 있는 피트를 왔어요 먹어볼까요? 어 뭔가 메뉴가 바뀐 것 같아 처음은 간단하게 문어, 고기, 연어, 샐러드, 고기, 조간탕 음. 여러분 생일이라고 이거 해줬어요. 신도기. 진짜로 시켰습니다. 완전 그 많은 조개를 기댄 레이크건 아니네요. 아, 뭐 분위기가 좋아하니까. 뽀글뽀글뽀글. 어, 진정 부드러웠는데? 근데 강의 기분도 안탈거 거기 두개 진짜 많이 들어 뭐지? 근데 나 봤었는데 근데 거기 맛있었어 <목소리> 엽떡 당면 추가 고추 맥봉 오돌뼈 주먹밥 이건 물 대접해달라는 건 아니야. 그냥, 대박이 그렇도 되거든. 난 엽떡 신제품이 오돌뼈잖아요? 음. 음 이거는 고추 맵봉이에요. 음! 너무 맛있네. 근데 여러분 신 메뉴가 나왔대요. 떡떡에 크림 오늘은 그냥 먹는 일반 먹방이고 진짜 먹방 때 찾아뵙겠습니다. 69cm래. 음 짬뽕 지조 여기가 전주에서 먹을 때는 진짜 괜찮았어요. 여기도 한번 서울에서 먹던지. 오늘 만두. 만두 만두. 옥발이랑 순대. 그, 순대는 여기 있어요. 이게 신원시장에서 거의 끝 쪽에 있는 순대집이거든요 이거 진짜 순대 양이 진짜 많아요 이게 3,000원치 이게 15,000원치 족발 순살이에요 쌈하고 마늘 난 어디든 좋아, 언제든 좋아. Every